안녕하세요 에너지언니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음식은요 수협 중앙에서 나온 쿡하면 뚝딱 한끼 오징어입니다 얘는 맛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간장맛 그리고 이렇게 매운맛 이렇게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국내산 오징어를 손질해서 담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내용물이 뭐뭐 들어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 내용물에는 이렇게 손질된 오징어 오징어가 두팩 들어있고요 와 손질 다 돼있어 그리고 소스도 두분 들어있습니다. 와. 그래서 어, 이거 해동하신 다음에 그냥 넣고 볶으시면 돼요. 정말 간단하죠. 소스도 이렇게 두분 들어있기 때문에 볶으실 때 여러분 입맛에 따라서 소스를 뭐더 많이 넣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넣는다든지 하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오징어에는 지, 구, 오징어 볶음에는 약간 이렇게 뭐 사리 같은 거 넣어도 맛있잖아요. 뭐 당면이나 쫄면, 뭐 소면 이런 사리를 이용하셔가지고 더 맛있게 즐기시거나 아니면 야채를 많이 넣어가지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인데요. 제가 한번 요 간장맛과 매운맛 조리해서 갖고 올게요. 네, 이렇게 조리를 해왔습니다. 이게 한 팩에 두 봉지씩 들어있잖아요. 오징어 두개그 다음에 소스 두개 근데 저는 다못 먹을 것 같아서 하나씩만 조리를 했어요. 그래서 어, 자취하시는 분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도 하나 사셔서 저처럼 이렇게 나눠서 드셔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. 저는 여기에다가 집에 있는 야채 있잖아요. 양배추랑 그 다음에 양파, 그다음에 청양고추 좀더 넣었고요. 그 다음에 사리로는 여기 간장에는 당면 사리 넣었고요. 당면 사리. 그리고 요 매콤한 맛에는 쫄면 사리를 넣었습니다. 그럼 한번 맛있게 먹어 볼게요 아니 보다 보니까 오징어가 엄청 통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, 너무 먹고 싶었어 음. 아 우선 물부터 하, 엄청 통통하죠? 어 음. 쫄깃쫄깃 아삭아삭 음, 음. 이 간장맛은요 엄청 달달해요. 약간 달달한 맛이 강하거든요? 음. 어린아이들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밥반찬으로 음. 이거 제가 촬영하기 전에 부모님이 한번 드셔보고 오셨거든요? 근데 이게 조리할 때 국물 되게 자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드실 때 덮밥처럼 드시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음. 파스타 넣어서 먹어도 될것 같아요. 파스타! 그러면 약간 양식 같은 느낌 들고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? 이단 한번 먹을게요. 얘는 제가 쫄면 같이 놨어요. 쫄면. 음. 음, 약간 고추장 맛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소스가 되게 매울 것 같다 음, 음. 맵진 않고 매콤해. 매콤해. 여기다 깻잎 같은 거 넣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음. 음와둘다 매력이 다 진짜 완전 달라가지고 뭘 추천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제 입맛에는 얘는 밥반찬 응 음, 밥반찬 아이들 밥반찬 얘는 어른들이 약간 반주 한잔 하실 때 그때 먹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오징어 손질이 다돼 있어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음. 뭐 여행 가실 때도 가고쪄 가시면 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오징어볶음. 보통 주문해서 먹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있으면은 집에서 해먹어도 될것 같고 집밥도 끝나서 좋을 것같아요 그리고 수업? 수업 중앙에서 나온 거라니까 좀더 믿음직스럽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음. 음. 근데 제 개인 맛, 개인적인 입맛에는 얘가 좀더제스타일이긴해요부모님 아까 드셔보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먹으면 먹을수록 땡기는 맛이라요 부모님은 이게 간장만 드셨거든요 근데 처음 먹었을 때랑 끝 먹었을 때랑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땡긴대요 여기다가 김치 하나 딱 올려서 먹으면 와 환상인데? 음? 음? 이한 팩이 1인분으로 먹게 되게 적당한 양 같아요 음. 어제 술 많이 먹어서 술안 마시려고 했는데 얘가 딱 맥주 땡기는 맛이에요짠 아. 혼술 안 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. 네, 여러분, 오늘은 수협 중앙에서 나온 쿡하면 뚝딱, 함께 오징어를 먹어봤는데요. 이게 두 팩으로 나눠져 있잖아요. 소스도 두 봉지, 그 다음에 오징어도, 손질된 오징어도 두 봉지. 그래서, 어, 혼자 사시는 분들도 양 걱정하지 마시고, 이렇게 저처럼 나눠서 드셔도 되니까, 이렇게 드,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거 드실 때에는, 어, 각 집에는 각종 야채 있잖아요. 냉장고 털이 하는 거지. 각종 야채다 넣으시고 그다음에 살이 추가 있서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밥이랑도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요. 뭐 소면, 당면, 라면, 쫄면, 우동면 다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간장마트 같은 경우에는 달달한 게 매력적이라서요.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 매콤한 맛은 매콤한.. 맵진 않아요. 맵진 않고 매콤한 정도 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들술 한잔 하실 때, 혼술 하실 때 드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음.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밥, 면다잘어울려이여기다 어. 떡살이 넣어도 좋을 것 같고 와 진짜 진짜 어. 거기다가 오징어가 엄청 통통해요. 신선하고 그래서 씹는 식감이 너무너무 좋아요. 어. 오징어도 단백질이 풍부한 거 아시죠? 어? 여러분 진짜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아무래도 수협 중앙에서 나온 거라서 그런지 더 오징어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. 제 느낌상은. 음.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